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처음 발성을 배우시는 초보자 분들의 경우 첫 목표는 누가 뭐래도 가벼운 성구전환 즉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운 성대 접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열기 혹은 후두내리기라고 부르는 인두강 즉 목구멍을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야 좀더 낮은 음에서부터 두 성으로 전환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대 접촉이 잘 유지되어야만 후두를 강제로 올라가게 만드는 외부근이 개입하지 않게 되고 드디어 후두 고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즉, 본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후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호흡과 동시에 목이 열리고 성대 접촉과 동시에 후두가 고정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이 열린 상태로 가벼운 성대 접촉을 유지하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가성이 아닌 진성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의 경우 1옥타브 라를 넘어갈 때 여자의 경우 2옥타브 레를 넘어갈 때 가벼운 성대 접촉, 즉 두성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호흡과 목열기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호흡을 마시는 동시에 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과 동시에 목을 열어주어서 평소 말하는 목소리보다 두껍고 어두운 목소리가 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두강이 넓어지면서 포먼트 1이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음에서부터 두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의 경우 호흡을 많이 마시면서 동시에 목을 많이 열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호흡과 목 열기를 동시에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호흡을 마시는 감각과 목을 열어주는 감각은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을 열어주어야 호흡을 잘 마실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목을 좁혀주면서 호흡을 마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PCA라고 부르는 후윤상피혈근은 성대를 내전시켜서 닫아주는 LCAIA와는 반대로 성대를 외전시켜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벌어진 성대 사이로 호흡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목이 좁거나 성대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게 되면 하나 둘 에이, 하나 둘 에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목을 열어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대도 벌어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게 숨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호흡을 마실 때 손가락을 목 깊숙이 넣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의할 점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과 고개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체를 곧게 펴고 흉곽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귀의 위치가 어깨와 일직선 상에 있을 수 있도록 호흡을 마셔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나가거나 어깨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전에 구분등,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일자목을 넘어선 역시자목과 목디스크까지 다 가졌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역시자목과 목디스크는 아직도 고치지 못했지만 스트레칭과 교정운동을 꾸준히 해주어서 구분등, 거북목, 라운드 숄더는 아주 많이 고쳤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호흡부터 소리 내는 것까지 체감이 될 정도로 점점 좋아집니다. 올바른 이론과 함께 올바른 발성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자세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스트레칭과 교정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한답니다. 다음은 성대 접촉과 후두 고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할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멈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멈은 자음, 미음과 모음, 어 그리고 다시 받침자음, 미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 미음만 발음을 해보면 음, 음, 이렇게 허밍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음. 이렇게 음이 발생한다는 건 성대가 모여서 접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대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모음 어로 넘어가면 붙어 있던 입술이 떨어지면서 음, 뭐, 음, 뭐, 음, 뭐, 음, 뭐, 뭐 라는 글자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열려있는 입술을 다시 닫아주면 받침 자음 미음을 발음하는 동시에 자음 미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곧 받침 자음 미음이 자음 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호흡을 마시면서 목열기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목을 열어준 만큼 즉 후두를 내려준 만큼 인두강에 공간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턱도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인두강에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적은 호흡압과 가벼운 성대 접촉을 신경쓰면서 허밍으로 자음 미음을 발음해보면 이렇게 낮은 음에서부터 두 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입술을 떨어뜨려주면서 모음, 어,로 연결시키고 다시 받침자음 미음 겸 자음 미음으로 돌아와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처음 성대접촉을 가볍게 가져가주면 이렇게 라이트한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있을 테고요 조금 더 성대 접촉을 강하게 가져가 준다면 이렇게 흉성과 두성의 중간 정도 되는 질감의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성대 접촉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 준다면 이렇게 흉성에 가까운 아주 강한 믹스 보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음 미음에서 성대 접촉이 만들어짐으로써 외부근의 개입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후두의 위치가 안정되게 됩니다. 즉, 성대 접촉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게 후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후두 고정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목열기, 즉, 인두강의 공간입니다. 호흡과 동시에 열어준 인두강의 공간을 유지한 채꼭이 인두강의 공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은 호흡압과 가벼운 성대 접촉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멈이라는 발음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호흡과 동시에 목열기를 가져가고 성대 접촉과 후두 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독학을 하신 분들을 보면 호흡과 목열기는잘 돼서 가벼운 성구전환은 잘 되지만 가벼운 성대 접촉을 할줄 몰라서 두성이 아닌 가성으로 성구전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멈 이라는 글자를 설명해 드린 부분을 잘 이해해 보시면 가벼운 성대 접촉의 느낌을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멈 이외에도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발음들을 이용한 연습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첫날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루만에 성구전환에 성공하고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습은 전부 독이 될수 있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 보컬살롱 베코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악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베코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